세팅창에 셀프노트에서도 커버를 많이 해요 라고 아, 하셨는데 정확하게 그렇죠. 어떤 관계입니까 셀프노트 셀프노트 스튜디오랑 저랑은 네. 어... 비공식 노예 관계고요 아, 어... 네. 노예계약을 하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웃음> <웃음> 여러분 살 살려... 뭐지? 꿈인가? 형님 식사하실 시간입니다 형님 오늘 스케줄입니다 녹음 녹음 녹음 녹음 아아아아아아 아아 아아 살려줘 님뭐고 계세요? 목표 아, 보이는데 얘 시간 시 끝났습니다 잠깐만 내려오세요 아니야개 아니. <목소리> <목소리> <웃음> 어디에 있나요? 제 얘기 정말 들리시나요? 너무 임제범 같은데. 새키 올려서 가볼게요. 새키요? 예. Yeah! 아니야 아니야. 아직도 인정 같아요. 한키 더. 아, 근데 지금 이느낌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가 볼게요. 예있나저 무슨 키가 낮네 아니요. 저 지금 딱한번더한키더올한키더 올려 가지고 한번 더. 어. 아니야. 그 아... This morning, 자 진짜 마지막 한번더한 g do 서 진짜 마지막. 이, <Yeah>. 뭐하시는거예요 살려주세요? 지침시간에 다가 잠에다 자세히 2020년 9월 25일 지옥갔던 고해가 업로드됩니다.